의왕시 부곡동에는 아주 따뜻한 찻집이 문을 열었습니다. 바로 부곡동 새마을 분야회의 1일 찻집인데요. 이번 1일 찻집은 부루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.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볼까요? 안녕하세요. 분회장 김갈란입니다. 저희 부곡동에서는 분회에서 1년에한번 일리차집을 하는데요. 그 작년에는 못했고, 올해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일리차집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 일리차집 수익금은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이나 독거어르신 반찬 만들기에 쓰이고 있고요. 여러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한 덕분에 잘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